아, 들어오면은 보이는구나 소담 소담한테 말걸면 되네요 보자, 누구한테 가냐 기여운 보자, 홍약사님이 약재를 납품하는 시약상이 있다고 했다 자, 혼자 이렇게 고민을 했지만 알고보니 나가면 딱 맵에 표시되어 있는거 아니야? <웃음> 그럴 줄 알았어 <웃음> 그럴 줄 알았어 이 촉이 온다니까 이제 <웃음> 그럴 줄 알았어 경제야, 경제구나 경제 동둥둥보자 <든든> 도가의원을 찾아봐야겠다 포목점과 같은 건물에 새 들어있다고 했지 같은 건물? 자 맵엔 표지는 없구요 다시 봐야겠다 어 포목점 포목점과 같은 건물이면은 여기 아니야 여기? 이 건물? 뒤에가 어? n p c 없는데? 어, 얘는 아니고... 오늘의 병원 등장 미치 어둡다. 등장 미치 어둡다. 아, 또 푸네 힌트 나왔습니다. 푸네 힌트. 근데 이거 명칭이 잘못된 거 아니야? 어, 아니라고... 땅? 아, 요거야? 아니, 씨. <웃음> 하, 개빡치네. 아니, 힌트 자체가 잘못됐잖아. 어? 와. 발자국 발 <웃음> 아니, 이거는. 와, 유저 농락이다, 이거는. 어? 이건 유전 농락이야. 힌트가 잘못됐잖아. 단서 자체가 비천성 뒷꼬목을 가라. 어머. 아, 개. 개 빠라빠라빠라빠 진짜. <웃음> 와, 무땅에 뭐 있어, 씨. 저 색깔도 비슷해 가지고 표시도 안 나네. 노란색깔. 와, 저 개. 와 이거 진짜 생각할수록 화나네. 그래 누구야 얘야? 어? 안열리는데? 잠시만 어어어 잠시만 잠시만 수봉? 아 그래서 아까 수봉 수봉찾는게 이거였구나 정확한 위치는 못봤지만 관군가였다면 과 어디로 갔을지 뻔하다 봉산아 봉산이 찾아라 봉산이 봉산아 수봉? 수봉이였나 이름? 다시 다시 봉.. 봉사.. 봉산이죠 봉산이 수봉이 아니죠 봉산이죠 어? 아! 아.. 요거다 제 옆에 문 보이시지요 들어갑시다. 아 여기 이거였네, 이거였네. 아나다 찾아놓고 뻘짓하고 있었네. <웃음> 이런 <웃음> 다 찾아놓고 뻘짓하고 있었네. 홍약삼 님과 도가 의원을 구해야 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거? 아이다 잡아 열리나 보다. 아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구만. 아, 왜, 왜 땡인 거죠? 띠용? 띠용? <웃음> 아, 잡다 보니까 됐네? 뭔데, 일단, 일단 잡는 거 맞잖아. 왜 땡이야? 잡는 거 맞네, 일단은. 자, 들어와서 뭐해? 오케이, 저 있다. 도가, 저희도 도가. 엄마, 샤리마, 다듬비라. 왜 공격 안 하니? 또 잡다 보면 열쇠가 나오겠지. 그렇지 열쇠 얻으면은 내가 저열만 되는 거고. 맞나? 그니까 계속 리젠 되네. <웃음> 다시 젠데. 오늘 방송 오겠구나 <웃음> 뭐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아니야? 이거? 잠든거 아니야? 이거? 들고 오는 애들은 싸그리 죽이고 아이씨 활쟁이들 아 넘어가고, 넘어가고. 야,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야, 일초 오케이, 회피, 회피, 회피, 회피 떠서 다행이다. 회피 떠서 다이다 진짜. <웃음> 와, 회피 떠서 다행이야. 도가 의원님을 만나 사정을 들어보자. 도가 의원이 어디 있는데? 일단 나가야겠죠? 어, 영상? 이거, 이거, 말고면 이제 끝났잖아. 다 있네. 금부다 기한약제 클리어. 아우야 오오오오한번찾어 뭐야 한번찾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거 한번 찾았다 <웃음> 시작 시작 시작 위명호위명호와 이거 뭐야 비천성이 있는게 아니었네 비천성이 있는게 아니었습니다 비천현이 있어요 비천현 여기 n p c 모여있는데 여기 여기에 위명호위명호입니다와한번찾네자 다음 자태사파체자 건원이 건원이... 건원이까지 말하면 된다. 건원이는 저번 캐스트 할때보순이 찾다가 알게 된 NPC죠. 위치 압니다. 건원아, 간다. 딱때 기다려. 대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니까. 그럼 표 자연스럽게 저... 물음표로 간다니까. 저게... 다음 어디야? 종해저주로 받고 마무리 됐다 비천비국으로 와 이거 힌트 개어렵네 비천비국으로 가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2 2예요 뒤에 엄청 많다는거네요 비천비국? 어? 뭐야? 잠시만 잠시만 그냥 여기 비천비국 오면 되네 오니까 됐다 자나 무작정 왔다고 저주가 누군가의 말을 토, 통할 만한 사람부터 찾아봐야겠다 어, 여기 npc가 있던가 어? 하, 좋네요 갑시다 다행이다 어려운게 아니었네 자다음거는 맵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어? 뭐야? 아 위로 가는구나 야.. 이런데 npc가 있었구나 와 문팔에 벌써 10렙 찍었어? 대단한데? 남쪽 방향에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뒤로 작은 동굴 같은 것이 있는데, 아씨, 야 읽고 있잖아. 아, 자 남쪽이면 여기 열라인 이쪽 라인인가? 여기 여기 여기 가 보자. 여기 여기 허공 빈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비천비곤이 비천비곤 여기 여기에 이렇게 빈 공간이 좀 많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 일단, 일단 첫 번째 남쪽으로 가봅시다. 저 보이죠 폭포? 나 이거 이제 촉이 다 왔다니까 아 있네 길 있네 길 있네 야나 이거 촉 왔어 이거 봐길 바로 찾았다 이거. 야 좋아 좋아 이거 이제 캐스트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런거 오 스토리 내용 보니까 마무리는 원래 다 인간이었던 것 같은데 자 다음은 곽 곽청한테 가야되네 아까 그 NPC가 곽창이었나? 아, 맞네요. 아까 그 NPC네. 자, 자,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은, 오! 대박. 여기도 최강이 있네? 우리 비천비곡에서 흑철 캐는 곳 있죠? 흑철 캐는 곳. 여기. 여기 흑철 캐는 곳, 여기. 우리가 흑철만 캔다고 몰랐는데, 여기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있고, 여기 지금 폭포를 보시면은 안에 동굴 보이시죠? 동굴? 저 동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맵 위치는 전체 맵에서 여기 5시 끝쪽 방향에 있고요. 여기에 여기. 아까 왔던 곳으로 돌아가 봅시다. 은렇네 곽청. 대화 눌러야겠죠? 어? 좋아, 좋아, 좋아. 두번더 있어. 자, 보자. 금보다, 보자. 어차피 꽤 많은 양이 필요하니 마무를 해치우고 얻을 수 밖에. 빅마아 그냥 빙이 된 마물 보고 빙마라는 거겠지? 와이 맵이 얼마나 높, 넓은데 누구를 잡아야 되는데? 아여저켜 있네 빙마. 빙이 된 마물의 줄임말이 아니었구나. <웃음> 나 혼자 김치국 오졌고. 비, 빙이 된 마물의 줄임말이 아니었어. <웃음> 아 맞네. <웃음> 요거 잡는 거네. 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야 이거 생각지도 못했다 여러분 이거 <웃음> 여기 단서 일곱 번째 할때 이제 여기 임무 들어오셔서 비천비국 1층에 빅마 관련된 거 무리 처치 여기 네임드 이름 뭐냐 여기 빨간색깔 전사단장 전사단장 잡는게 있나? 있네요 아 여기 있었네 그냥 받고 시작해? 그래도 되겠다 자, 받고 그냥 기억캐를 진행해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시면 은좀더 편하게 이제 인부랑 각이 클리어가 되겠죠 3분인가 5분인가 그 시간 지나면은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기억 깼다 아, 자 지금 50마리 잡았죠 열렸습니다 새로 자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빛이 보이는 재단으로 오라고 했다 무릉덩이 기준으로 이동하면 되겠지 내가 애초에 지금 북쪽에 있는데 여기 또 있단 말이야 여기에 야, 이게 막줄이 핵심이었죠 근데 저기는 아닐 것 같은데 경공으로도 갈수 있는 곳 높은 곳에 있단 소리 아니야? 일단 여기 킵 킵해두고 아 뚫렸음? 어 여긴가? 일단 여기 올라가봅시다 뭔가 올라갈 수 있게 되어있네요 어? 어? 여기가 재단이야? 야,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 감으로 안대려 맞추면 모르겠는데? 자, 내려가 보자. 이야, 어디, 어디가 빛이 보이고 있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는? 안 돼, 동청아! 괴물이 됐어! 어이, 꽤 아픈데? 평탄 한 대가 1,500? 오케이 결국은 마물을 인간으로 만들순 없네 뭐야 이게 끝이야? <웃음> 그렇구나 이게 끝이구나 자 이렇게 마귀의 물든 자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요? 와 이거 어? 나 이거 몰랐어 아, 나 이거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와 잠시만, 아두개더 있네, 나나 나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